매운 치킨 덮밥 돈가스 카레 덮밥 탄탄면 기본라면 서비스 <놀람> <놀람> <놀람> 리가 생일이라서 고기가 좀먹어야 아, 돼서 탈탈 아, 털어야 돼요. 오늘은 소스피카, 소스피어 스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치킨, 치킨, 치킨, 치킨. 다섯은, 아, 다섯은. 이거는 신메뉴 무슨 빵이래? 김요가스. <웃음> 왜 기분이 안 좋아 또? 팔리티 <웃음> 피스도 시켰는데 이거 왔더니 기분이 안 좋아. <웃음> 아, 좀 짜증나, 아이고, 진짜 신나네요 <웃음> 속 먹어볼까? <웃음> <웃음> 아, 미안 나 진짜. 진짜, 의도가 아니었어. 이거. <웃음> 이거. 어, 이거. 부드러운 달거이넌 음. 다리 없어 이뭘 음. 잘했다고 네가 다리를 먹어 아, 아니야 먹어 잠깐. 음! 오랜만에 시킨 먹으니까 맛있네. 음! 음! 면 이것보다 이 음! 맛있다 고블 음! 음! 아, 순살 시킬걸 치킨은 안시켜봐가지고 근데 국내는 순살리 같아 그냥, 그냥 먹기 귀찮아서 근데 얘네 원래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많아? 이건 다리 아니야 뭐야? 날개 위에 있는 그럼 교촌치킨은? 윙하고 봉이잖아 봉은 다리가 아니야? 음... 잘 모르는구나 또 아는척하네 아, <봐봐>, 막가까 우리가 먹는 게닭 다리고 작은 거는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 날개 위에 있는 거라니까. 못 믿는 눈치네 이거. 다리가 아닌 걸 다리인 척 했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그 어깨 그 위에 있는 거를 대부분 모를 걸. 진짜 장담하는데. 난 지금 처음 하는데 태어나서. 그 그래요 여러분. 준수는 아, <봐라> 교촌 별로 안 좋아하나? 아니 좋아. 교촌 엽덕게 허니콤보지. 그럼 교촌 말고 나머지는 <웃음> 지금 동네 먹고 있잖아요. 뭔가 또온것 같아. 헉, 계단 소리가 나. 계단 소리가 나. 배달의 오토바이 소리가 딱 여기 앞에서 멈추더라고. 음, 음, 아니? 아, 근데. 맞은 거다. 알아. 한세달네달 전에? 세달네달 전에 맛이 기억나? 응. 아우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어구. 그거 먹고 싶어 고수피자 고수피자? 응 형이 옛날에 맛있던 것 같은데? 응 그냥 먹는 건잘 기억하는구나 응 다른 거 하나도 기억 못하거 기억 잘잘뭐나그거잖아아거잖야아니 뭐야? 해뭐 기억 상실증 발콜성. 이실 뭐야? 이거 뭐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안 먹어. 이 어제 먹었거 뭐야? 이거 이 없네. 참 이거 약간 좀 매콤한 걸로 뭐야? 살찌는 맛인데 맛있지 우리안 찍고 있었지? 우리 어제 뭐 먹었죠? 치킨이랑 햄버거요. 네. 햄버거요 그쵸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엔 초밥을 73개? 73, 저녁에 음. 만두 6개와 떡볶이와 순대 두개씩 집어먹으면 양심 없네 이거 다이어트 한다매만두 먹을게요 살찌는 거? 살찌는거다 드셔놓고서 이제 와서 근데 <목소리도> 하나의 양식으로 연결하 해. 뭐 알아? 냉동 먹어. 냉동 먹어. 알았어.